이런 얼굴에 하는 골격적 수술은 기본적으로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래서 어,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어, 고이 정도, 남자는 고삼 겨울방학,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정도 키가 다 컸을 때 그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요. 물론 이제 그 학창생활 그보다 더 어릴 때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교생활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. 나중에 뭐 다시 재수술의 위험성을 갖고도 먼저 고치는 게 좋을 때는 조금 더 일찍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다고는 라 얘기하는데요. 원칙적으로는 하여간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.